내가 꿀미남이라서. 아. <웃음> <웃음>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 주내기. <웃음> <웃음> 집에 가고 <웃음> <하고> 싶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오늘 왜 오셨어요, 우리 김옥선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네. 중학교 3학년 아들 호구리가 심해서 음. 우리 소장님 만나서 상담하고 네. 그 이후에 제가 자연주의 출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잘 할까 이런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음. 공부하고 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산 전에 이제 네. 서, 우리가 네. 호흡을 되게 중요시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이 코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호흡이 흉곽이 닫혀서 호흡이 잘안되는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코골이를 해결하고 싶은 상무님들도 많이 있고 해서 네. 어, 소장님한테 어, 질문도 좀 하고 물어보고 네. 하려고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아, 제가 도움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잘 하시면 좋은 답이 나옵니다. <웃음> 자연주의 출산 아주 그 느낌이 좋은데요. 어떤 의미의 자연주의 출산이 있죠 저희가 자연 분만과 자연 네. 출산을 좀 구분하고 있잖아요. 분만과 있어요. 출산이 다른 거예요? 네. 이제 영어로 뿌지 얘기를 하자고 네네. 하면 이제 분만은 델리버리. 그러니까 네. 출산의 주체가 산모와 아기가 아니라 네. 의료진이 주체여서 이제 아막 약을 쓰는 거죠. 아 네. 예를 들어 유도 분만을 하는 분만. 그리고 이제 거의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네, 하는데. 게 별로 자세가 안 좋다고. 그렇죠. 응. 또 굶어야 하고, 시키는 대로 응. 해야 되고. 응. 근데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는 산모들 교육을 많이 시켜요. 운동도 응. 하고, 체중조절도 응.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약을 대부분 안 쓰죠. 내추럴하게. 응. 음,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응. 가능하면서 응.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적은 출산이라고 보십니까? 시 옛날에는 그막그 그 밭에서 밤에다가 얘기도 나고 언제 쪽개겠습니다 60년대 얘기, 50년대 얘기 어, 50년대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 이름이 왜길숙이에요아 길에서 숙소하길숙이 <웃음> <웃음> 이제 살아오면서 음. 이 생활 구조, 음. 네. 앉아 있는 거, 생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골반도 음. 많이 좁아지고, 음. 막 이렇게 쪼그려서 공부하고, 사무직도 많고 음. 하다 보니까, 흉강이 음. 많이 좁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호흡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인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코골이라는 부분도 그이 현대화가 되면서 식생활이 바뀌고, 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그게 음.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네요. 네. 언제 적부터 이 자연주의 출산에 음. 일을 하셨어요? 저는 간호사로 어. 인상 경험이 한 20년 정도 있어요 아. 네, 네. 병원에서 쭉 일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정답인 줄 알고 계속 일을 하다가 한 2010년쯤부터 이제 외국에서 이제 둘 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웃음> 너희나를 출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다 음. 굶겨놓고 침대도 펴혀놓고 숨도 음. 못 쉬게 하고 음. 약간 이제 억압된 출산을 한다라고 이제 그들은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래? 그럼 너희들은 출산을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서 그때 음. 이제 워크샵과 음. 어,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네. 우리 나라에도 그 잘하는 의사들도 몇분 계시고 음. 그래서 이런 워크샵들이 개최될 때마다 가서 음. 들어보니까. 어 그래 약물 없이 음. 우리가 그, 묶어 놓지 않고 이렇게 내추럴하게 출산을 할수 있구나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깊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또 음. 어,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음. 식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했고 음. 호흡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또이 호흡이 호흡이 또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연관성이 있기도 네.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과 뒤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코골이 때문에 호흡이 문제가 되는 거 개념이 아니고요 호흡이 문제가 되어서 코골이가 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호흡의 문제 때문에 코골이가 생기는 거라서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음. 그리고 코골이 소리가 나지 않는 코골이 그러니까 호흡의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음. 특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크지 않아도 호흡의 문제가, 자는 동안에 호흡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단순히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고요. 호흡의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음 어, 자연주의 출산 파이팅해야 너무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도 어, 자연주의 수면 의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건 게이 코골이 수면 무흡증을 하는 치료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수술하고 양압기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출산 뭐 분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어. 이 코골이도 수술을 해서 어제 오신 분이 세상에 목구멍을 뚫어놨는데 이따 마시하게 뚫어놓은 거예요 진짜 그... 야 어떻게 저렇게 뚫을 수 있지 했더니 어, 어때요 했더니 밥을 먹다가 보면 내가 삼켜야지 해서 이렇게 꿀꺽 삼키는 게 아니고, 찝다 보면, 아니, 더찝어야 되는데 넘어간다고. <웃음> 어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분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너무 웃기고 끔찍했어요, 그 사진이. 어, 그, 그 네, 그런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이게 할때 네. 있잖아요. 그때 이게 입으로 안으고 코로 막 넘어가면. 그 유산이 코로 넘어가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부터 양압기라고 하는 강제적으로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자연호흡이 자기한테 맞는 거지 강제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수술 양압기가 그냥 일반적인 치료법이 돼버리는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제가 도키호테 같기도 하고 말하는 어. 음, 뭐 그런 <웃음> 말들을 이렇게 돌아돌아 돌아 들어요. 하지만 사람을 생각해야잖아요. 그 당사자. 사람이 먼저다. 어,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최대한 자기의 호흡을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수면을 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강제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자연주의 수면을 하기라고 하는 타이틀 그러니까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어, 파이팅. <웃음> <자>, 자연주화 파이팅. <웃음> <웃음> 네. <웃음>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희 출산하고 닮은 음.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네. 이제 저도 슬로건이라면 슬로건인데 음. 내 안에 있는 주치가 살아나게끔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내, 내 자가 면역도 없이 음, 음. 무조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뭔가가 차단시키는 음. 블록시켜버리는 약물이 들어온다든지 음. 이러면 오, 내 몸에서 나 이거 할수 있었는데 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 자기 기능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출산도 똑같아요. 음. 이렇게 내가 여성이 할수 있는데 내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출산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 야야 너는 못하잖아. 음. 너는 말도 못하잖아. 음. 고 음.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약을 써서 너를 꺼내줄게. 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몸의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거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주체성이 없나? <웃음> 아, <웃음> 맞아요. 영향이 있겠죠. 예. 속에서부터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렇죠. 열매매.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는 그런 논문들도 참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자기의 이렇게 잘 익은 열매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음. 어, 자기는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음. 밖에서 꺼내버리기 어, 어, 때문에 일단 의지가 어. 많이 꺾이기도 하고, 어. 공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애들이 너무 빨라. 어, 맞 급해. 음. 욱해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이제 문제, 이제 음. 어떤 약물에 쉽게 이제 연관있다 이런 논문들도 참 많이 음 맞아 페르마 공명 이런 것들이 더 많자 맞아요, 맞아요 실제 이런 논문들도 있고 맞아요 있어요. 심각하네요 음. 그래도 우리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보람을 갖고 사명감을 네. 갖고 합니다 네네네 아네 네. 네. 아, 네. <웃음> <웃음>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음, 될것 같으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다